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인터뷰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저희 창업통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이시나요? 야 지금 얼굴만 <웃음> 딱 뵙고도 아니 저분이 왜 김상수 하고 같이 있지? 마 이런 게 아웃 하시는 분 계실텐데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제가 참 제가 저 KBS 라디오에서도 직접 만나 뵀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북한 전문가, 근데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웃음> 북한의 현재 시장, 골목 상황을 실시간으로 음, 데일리NK라는 매체에서 현직 기자로 활동하시는 강미진 선생님, 강미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예, 어, 반갑습니다. 강 기자님. <웃음> 반 야, 이렇게 우연찮게 <웃음> 저쪽 그 인터넷 방송 출연하는 것도 봤고 네. 뭐 이만가비로 프로그램 출연하신 것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또 저하고 공교롭게 네. KBS 라디오 또 같이 <웃음> 이 출연하는 게스트라서 네. 또 이렇게 게스트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웃음> 방송하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네 먼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2010년 음.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고요. 델리엔케 입사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그 부터 기자로 이제 활동을 음. 하고 있고 2013년부터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음. 2017년 말부터 어, KBS 이제 일라디오 뭐 예. 여러 라디오에 이제 예, 출연하고 예. 또 KBS 아침 유수 뉴스 타임에 네, 어, 매주 이제 출연을 하면서 예. 북한 여러 가지 상황 뭐 그게는 그렇죠. 시장 이야기도 많겠죠. 예. 뭐각 방송사들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북한 사회, 예. 더 특히 시장, 제가 예. 관심 있는 것이 시장이니까 예. 예. 예.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이 스튜디오로 오셨던 게 다름 아닌 사실은 우리 한국 창업자들에게 북한 시장은 정말 제가 몇년 전부터 열심히 조사했던 베트남의 하노이 호찌미 시장보다 오. 더 멀게 느껴지는 그렇죠. 시장이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은 열리기만 한다면 평양까지도 뭐 택시로 한두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렇죠. 이런 지근거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북한 시장을 멀리 느껴고 보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업한지 올해 이제 24년차인데요. 네. 사업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한국 특히 자영업 시장은 공국과잉.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끼리의 맞아요. 경쟁이 너무 네, 심화되어 있는 맞아요. 시장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제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5천만이 내수시장 가지고 땅따먹게 하는데 네. 오히려 그래도 북한시장만이라도 꼭 통일까지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장 단계만 가더라도, 그럼... 그러면 남북한 내수가 합쳐서 8천만이 되는 거예요. 네. 좀 노력하면 1억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베트남 1억이라고 어... 지금 맨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야, 남북한. 그 중에서도 말이 통하는 남북한이에요. 언어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우리 먼 남북 경협 시대가 저는 분명히 활발해지게 되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시각을 대비해서 네. 지금 현재 북한 시장을 제대로 공부합시다. 오, 예. 좋네요.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컸고요. 네. 먼저 저는 북한 시장 우리 강 기자님 활동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제가 눈에 번쩍 들어왔던 게 <웃음> 네. 북한 물가였어요. <뭘까>? <웃음> 네. <웃음> <웃음> 북한 물가를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아... 잘 소개할 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뭐그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그런 일이고요. 예, 예. 어, 그 나라를 알려면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기본적인 뭐 시장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예, 예, 예. 그 시장을 알아야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음. 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운둔의 국가였기 때문에 예, 예. 외부로 정보가 그렇죠. 잘 퍼지지 않는 그런 조건도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살던 고향이고 음. 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에 활용하든 예, 예. 아니면 이제 창업 목적에 활용을 하든 예. 어쨌든 알아야 여기서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뭐든지 준비된 자에게는 문이 어느 때건 열려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정말 열려진 문도 닫힐 것 같거든요 그런 음. 의미에서 에, 북한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앞으로 우리가 교류가 되든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맞아요. 교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자영업자들 음. 또 그런 주민들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야 내가 금세 북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어, 혼돈을 가지지 않고 잘 정착을 할까 맞아요. 이런 지금 미리미리 어,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어, 공부하는 것도 제가 지금 경제학이거든요 오,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북한 주요 시장에 네. 거래되는 상품의 시세 이게 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에도 물가 정보라는 어. 이 잡지도 있거든요. 어. 어. 뭐 달러 어. 아, 요즘 달러가 얼마야? 1달러야? 네, 우리 한국 돈으로 지금 천원 얼마야? 베트남 같은 경우도 아 베트남 물가는 한국 물가의 3분의 1 수준이야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북한 물가와 한국 물가를 딱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일단 환율로 예, 환율이 되면 예. 어 한국 돈으로 딱 봤을 때는 예. 예, 북한의 그러니까 한국 돈이 1000원이면 천천 북한 돈 7200원 아니면 300원 정도 아 지금 상태로는 그럼 역시 환율처럼 1000원당 7000원 그러니까 일 7배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 북한 시장에서 1달러당 지금 8,000원이거든요. 아8 0 0 0원이에요 네. 우리는 1달러당 지금 1,00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음... 아까 제가 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1,000원 아... 정도, 여기서 예. 1,000원이면 7.3배가 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거의, 네. 야, 1달러 기준으로 보면 <웃음> 우리나라는 지금 1,000원 남짓 네. 북한은 한 7,000원에서 8,000원. 네, 아 이해가 딱 되시죠? 네. 야 재밌네요. 네. 그러면 음. 야, 우리나라 요즘 북한에서 쌀 1kg 이런 거 얼마 정도예요? 어, 북한에서는 쌀 지금 1kg당 북한 원으로 4,700원 정도인데 4,700원이면 네, 예. 어, 한국 원화로 계산을 하면 엄청 싸요. 그러네요. 어, 한 500원, 네. 600원, 뭐 1000원도 안되겠네어600 어, 얼마 예, 맞아요. 네, 나갈 어, 건데 어.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쌀 1kg 사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북한에서는 쌀1 k g 을살수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 제가 네. 동남아나 베트남 시장 가면 제일 좋은 게 네. 아무리 펑펑 써도 돈니 <웃음> <웃음> 이게 가은더 하네 예. 네팔 같은데 가도 펑펑 써도 네. 돈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야 정말. 물가가 낮다는 것은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엄청, 좋은 기회죠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데요 그리고 어, 어. 일단 종잣돈 장사를 하면 종잣돈이 기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어, 한국에서 중심거리에, 어, 느 도시든 중심거리에 사자면 돈이 이제 엄청나게 예예. 많이 들어가잖아요. 억단위 예. 집을 사야 되고, 예. 그것도 몇 억짜리 집을 사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 국경도시, 양강도, 해산시를 음. 볼때 가장 비싼 집이, 어, 요한 2년 전 예예. 조사로 나온 거면 한국 돈 거의, 어, 2 0 2000... 2,300원이면 어, 예. 35평짜리 예. 엄청 큰 집을 본인이 소유로 살수 있어요. 한국돈 2,300만원? 그렇죠. 아 2,300만원이면 예. 큰 저택을 살수 있다. 그렇죠. 그게 2017년 말, 조사에, 말 기준으로 예. 그리고 2012년 7월 그 가격인데 한국돈 400, 400만원을 가지고 예. 어 정확하게 한국 평수로는 아마 한 32평 정도가 예, 예, 예.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아파트를 살수 있었어요. 400만원으로 네. 32평 아파트를 살수 있었던 네. 아니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게도 전체 분양 물량의 30%를 분양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소유할 수 있어요 북한도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 북한에서 개인이 그니까 북한이 유독 개인 재산을 허용하는 공식적인 그 예, 예. 서류가 예. 입사증이라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어~ 집 매매 계약서나 예, 예, 비슷한 예, 예. 거죠 예. 거기에는 본인이 이름이 있고 직장 지기가 있고 예. 누구가 이 집을 관리한다는 그런 그, 그~ 그~ 그~ 집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이제 예, 예, 예. 적혀져 있는 건데. 만약이 경우 내가 집을 사고 들어왔는데 입사증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오. 그러면 그 입사증을 가지고 제가 이 집을 해소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유일하게 북한 정권이 예, 예. 에, 북한 정부가 어, 인정해주는 그 법적 서류가 예. 주택에 대한 그 입사증이거든요. 주택에 대한 입사증. 네,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어, 매매 문서죠. 매매 문서. 네, 네, 그니 직접 개인이 400만 원 있으면 그쪽 현지인은 살수 있다. 그렇죠. 현지인은. 네. 아. 그래서 제가 한때 남부 이거 이제 좀 해담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막 이제 뜰때 예, 예. 어, 아는 친척, 지인, 뭐 친구들 해가지고 예. 일단 지상권 가지고 있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그러니까 예. 어, 아파트 에 사는 애들 보고 다 땅에 내려와서. 예. 예, 뭐 여기서 요요 요 집을 하나 사고 <웃음> 예, 저기가 예, 저집 하면 땅을 이제 예, 합칠 수 없으니까 예, 예. 한 지역에 땅집 이제 그 땅집들을 여러 채를 사가지고 예, 예, 예. 요게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만화에 교류가 됐을 때 들어가면 그걸 허물고 거에다뭘할 수도 있잖아요. 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웃음> 아파트에 살다 내가 두 명이 이제. 땅, 이제 땅집에 내려서 살고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웃음> <웃음> 오늘 우리 강민진 선생님 모시고 <웃음> 앞으로 좀 재미있는 북한 시장 얘기, 북한 상권 얘기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 목적도 사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웃음> 아, 그리고 요즘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사전에 공부할 수 있고 <웃음> 네, 사전에 오픈돼 있는 팩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기 오, 때문에 특히 이런 강미진 기자님을 통해서도 공부하게 되는 게 아마 저는 창업자들의 먼 미래 가치, 뭐그 멀다는 게 앞으로 뭐 백년 뒤 얘기가 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남북 교육만 진행이 된다면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왔다 갔다만 네. 된다면 아마 이 얘기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고요. 오늘 제가 강미진 기자님 좀 먼저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요즘 북한에 스마트폰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요 네. 음, 스마트폰 이제 2 0 14년 초기에는 10명이라고 하게 되면 뭐한 명, 두명요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10명 중에 8명이 다 스마트폰에. 야, 스마트폰 이렇게 생겼습니까? 제가요. <웃음> 대학 방의를갈때 <방역을> <웃음> 예. 북한 휴대 전화랑 <웃음> 예. 한국 휴대폰 제가 예. 들고 있는 이 휴대 전화를 예. 그두 개를 들고 예. 역에서 응. 맞춰보세요. 북한 네. 거 어느 건지 한국 네. 거 어느 건지 두 개를 두개 이렇게 하면 응. 전혀 못 맞춰요. 오. 똑같아요. 야, 결국은 뭐지 네. 않은 시간에 그쵸. 아까 정말 북한 사람을 친구 추가할 수 있다. 그 네. 날이 이게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그뭐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그렇죠. 제가 책을 얼마 전에 냈는데 예, 예. 그책 제목이 북한 친구를 추가하겠습니까예요 예, 북한 친구를 추가하겠습니까 지학사 네. 어, 그책 <웃음> 설정이 예. 한국 아이 스마트폰에 북한 아이가 뜨는 거예요 친구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상상이 아니거든요 현실이기 오. 때문에 어~ 북한 주민들도 여기서 휴대전화 이제 중국산 예. 이제 로밍 해가지고 드려보냐면 예. 어 카톡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설정을 잡아서 한 것처럼 그 책에서 저도 이제 좀 시장 이야기도 풀었고 예, 예, 돈이야기 예. 뭐한율이야기뭐 음 북한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가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 생활이야기들 많이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도 스마트폰 인구가 그렇지. 급증하고 있다는 네. 것은 머지않아서 이제 카톡으로 하나 될 수도 있고 어, 수도 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네. 아마 빠른 시기에 아마 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먼저 지금 뭐 정부에서도 저 동쪽 서쪽 철도 도로 연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네. 일단 인프라부터 구축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는 뭐 거대하게 막 남북 대기업 경협이 아니라 네. 우리 소상공인 이런 개인 창업자 수준의 먼저 네. 북한 시장과 맞아요. 이런 네. 쪽으로 네. 왔다 갔다 하다 네. 보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하나 될수 있는 이런 기회도 네. 얼마든지 그쵸. 열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먼저 관계자님 그런 고좀 궁금해요. 저는 북한 시장, 제가 사실은 늘 창업자들에게 얘기하는 네. 게 이제 경치여행 이런 건 80세 넘으면 합시다 그렇죠. 예, 경치여행보다 네. 창업자들은 죽을 때까지 <웃음> 네. 시장여행 시장조사여행 상권여행을 네.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실제로 네. 모르는 도시에 가면 항상 그도시의 명동이 어디야 이런 여기부터 가거든요 네. 뭐 세계 어디를 가든 네. 이 골목 상권여행 좋아하는데 북한 상권 그러면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들도 북한 상권 그럼 평양 아니에요 은생하는데 강 기자님 평양 몇번 가보셨어요? 저는 평양을 한4번 정도 아, 가봤군요. 열 여섯 네. 예, 예. 살때 이제 한번 갔었고,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구십 년대 결혼을 앞두고 어, 결혼 준비 때문에 이제 뭘또 이제 예, 예, 상품 사러 이제 평양에 한번 갔었고 예, 예. 그 이후에는 어. 회의 때문에 두 번을 갔었 왔다 는데 일단 뭐 평양이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갔어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것도 일리... 북한 전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평양 바깥에 사는 분들이 느끼는 평양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평양은 수도라고 하잖아요. 예, 북한의 의뭐 그렇죠. 수도고 예. 어, 북한의 모든 정계 뭐 어, 학계라든가 이런 중심 그 기구들이 다 평양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균적인 그, 어, 퍼센트를 보게 되면, 감고가 많이 살고 있는, 그, 어, 권력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우선 국가 공급이 좀 좋고, 아 그리고 평양이 잘 살아야 지방도 잘 살아나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평양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럼 평양이 첫 번째 도시라면 네. 북한의 두 번째 도, 도시 그러니까 1도시가 평양, 평양이라면 네. 이 도시는 어디입니까? 평성입니다. 평성요 네. 그러니까 평성. 예, 저 평가, 평, 처음 들어보는 도시인데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평성 그러니까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도 평성 태생은 별로 어, 없습니 예, 예, 예. 왜냐하면 내륙지역이고 예. 예, 예. 어, 북한의 전국지역에 도매가 되는 아 도매 어, 도매 시장이 평성 시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성 시장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평성 시장 한때 예. 많이 다녔어요어그어요 담배부터 밀가루, 예. 소금, 예. 쌀 이제 많이 장사를 다녔었고요. 평성 시장은 판매 용도의 시장이라기보다 도매, 도매.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천 이제 뭐 뭐 옷, 그 다음에 신발, 뭐 여러 가지 다 도매가 그 시장에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거. 만약에 남북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네. 우리 한국의 비즈니스맨들, 한국의 창업자들, 한국의 도소매업 창업자들이 음. 첫 번째로 가야 될 도시가 평성 같은데요. <웃음> 어.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런 상품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야.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그 장마당 하나에 가서도 어. 와 당장 그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웃음> 와 <웃음> 거기에 딱 보면 저는 다른거 몰라도 네. 야이 상품은 서울가원 팔린다 오. 이건 서울의 홈쇼핑에 가원 팔린다 이거 인터넷 야, 이거, 네. 야 이건 쿠팡에 올려야 돼 어. 11번가에 올려야 돼딱 보일 것 같아요 네. 어.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웃음> 야 그러면 1도시 평양 2도시가 평성 네. 그 다음 세 번째 도시는 원산인가요 저는 원산으로 꺾고 아그 싶어요. 왜냐면 하 저는 원산에서도 예. 한 1년, 한 7개월 정도 살아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어. 원산은 항구 도시잖아요. 그렇죠. 바닷가. 어, 동해안 바닷가. 저 인구의 거의 60%가 이제 그 항구를 활용한, 이제 바다를 활용한 아 생계를 해결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바닷가 중심으로 음식 정말 많겠는데 아, 정말 멋있죠. 예, 예. 네, 그리고 아 실제 한국은 저 이런 바닷가에 가게 되면 해수욕장뭐다다잘돼 있잖아요. 예, 지금 예. 북한이 어, 원산갈마 해안관광도시 건설을 대형 리조트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어떤 그 사진에서 예. 3년 전그 똑같은 장소에 3년 전에는 해안포 중대가 포를 가득 설치해 놓고 예, 예, 해안포 예. 중대가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리조트가 쫙 들어서 그 것만 봐도. 어, 물론 이제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이 다잘라지는 않겠지만 예, 예. 이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그 해안포가 있던 거는 군사 그 그걸 철수시킨 거나 맞아요. 보게다 이제. 주민들이 놀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큰 그러게 진짜 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아마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요 동해선 철도가 개통되면 아, 야속초에서 금방이겠더라고요 아침에 어. 여기서 출발해서 원산에 네. 가서 일 보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이 오는 거예요 야, 야, 원산. 그러니까. 그러면 평양 평성 원산 그 다음 도시는 남도시는 아, 어딘가요? 아마 뭐함흥이라든가 아, 이제 공업화가 이제 잘.. 아 네. 공업도시 함흥? 네. 그렇죠. 함흥쪽도 함흥쪽은 어떤거냐면 해안도 끼고 있고 예. 내륙쪽도 이제 좀 가깝고 북부고산지대랑 이제 인접한 지역이에요. 야 함흥! 그러니까. 함흥차사 함흥냉면 뭐 이런거 생각납니다만 네. 야 함흥 아그 다음에 함흥이군요. 개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개성은 이제 뭐 개성은 어떤 거냐면 예. 개성시도 평양시만큼은 아니지만 개성시를 진입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개성에서 아, 사셨다고 그랬죠 네, 개성에서 한 2년을 와, 살았었는데 예, 예. 민속적인 그런게 정말 짙어요. 그게 전통적인 가면, 네. 어, 아주 그 내가 한 100년 전에 마을에 와 있는 그런 와. 느낌? 네 그런 우리나라, 마을, 자체도. 우리나라 경주 같은 네, 마을 자체도 제가 이제 그 경주도 가보고 저기 음. 전주 한옥마을도 예, 가보게 했었는데 어, 새로 지어진 한옥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아주 옛날 때부터 가지고 오던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와. 지, 진짜로. 아니 요즘 네.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네. 그 가치를 젊은 애들이 요즘 미어 터지는 곳이 아유. 북촌, 서촌이잖아요. <웃음>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방송을 하는 목적도 사실은 지금은 먼 얘기로 들릴수 있지만 결코 먼 얘기가 아닐 아, 수 있다. 네. 저는 정말 꿈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정말 빨리 창업통의 평양 상권 분석 시리즈 어, 이런 거좀 저는 예. 꼭 연재하고 예. 싶고요. 그 그래, 그래. 다음에 평성 상권, 어. 그 다음에 정말 원산 상권, 그렇지. 함흥 상권, 개성 상권 <웃음> 이런 컨텐츠를 네. 직접 두 발로 뛰어서 조사 분석해서 <웃음> 창업자들에게 좀 양질의 북한의 비즈니스 상권 정보를 좀 전달해 주고 싶다 이거 정말 하고 싶거든요. <웃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웃음> 이런 거면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장 조사를 할때늘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한을 놓고 보면 네. 남쪽의 아이템을 북한에 가져갔을 때 네. 북한의 아이템을 남쪽으로 가져왔을 때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일례로 제가 지난번 제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했던 어, 한국의 치킨집을 북한 평양 개선문 북새거리에 네. 오픈한 남북경협 1세대 체원호도 편집 어. 얘기도 한번 제가 네, 네, 네. 포스팅한 적도 있는데 우리 강 기자님은 북한도 아시고 남한도 또 너무 10년 네. 이상 잘 아시니까 지금 딱 봤을 때 남한의 네. 이런 음식점 지금 북한 가면 먹힌다 이런 거딱 눈에 들어온거 있으세요? 어 일단 저는 <웃음> 예. 어 아까 치킨도 <웃음> 마찬가지고요. 예예. 그리고 예, 북한은 아직 떡볶이 길거리 아. 음식 떡볶이 예예. 어 길, 북한의 길거리 음식은 이제 인조 콩인조고밥이라던가네 아, 콩인조 두부밥이 음. 있는데 음. 예, 떡볶이 같은 경우는 변, 이제 좀 음식이 변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두부밥이라든가 콩인고기밥은 금방 상하죠. 아, 금방 상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떡볶이가 그리고 젊은 음. 친구들이 음. 많이 사먹는 게 떡볶이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그런 면에서 떡볶이도 좀 음. 그 추천하고 싶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북한에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 말하자면 여기에서 뭐 우리가 그 북한에선 다 버려요. 예, 어떤 예. 거냐면 예. 아구라는 아구찜, 아, 아구, 아구탕, 예, 예, 아구찜. 아구찜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을 때 아구찜이라서 어어 어, 어, 기분이 조금 살짝 이상해서 예. 이제 <웃음> 들어갔었거든요. 집제배 예. 사람들은 예. 어 그걸 딱 아구가 잡으면 잡히면 버려요. 잡히면 바다에 버려요. 그 더, 버리는 순간 텀벙한다고 해서 물 텀벙이란 데 <웃음> <웃음> 인천에 가면 물 텀벙거리가 아, 있거든요. <웃음> 아, 근데 일단 제가 예. 그때 먹어본 그 맛을 보고 예. 그때 느낀 게 아. 북한 장사꾼 보고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콩, 콩나물랑 섞어서 예. 사라고 해볼까? 어, 그 그럼요. 생각이 이 제가 제정탁해서그 아 열흘도 안 됐을 때였죠. 예, 예. 그리고 음. 북한은 특징적인 게 예. 한국 사람들 자연산 이거 좋아하죠 어, 네, 북한은 거의 거의 진짜 대부분 자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예. 어? 도덕도 재배를 하냐 심냐 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 저희 고향에만 봐도 예. 더덕밭이라고 있는데 어. 그 산에서 자생적으로 예. 그뭐 바람에 시간 날려서 이제 그뭐 커서 아. 그런 것도 엄청 많고 여기에는 버섯도 재배 지금 북한도 버섯 재배는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시골 같은데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재배보다 어다 이제 자연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전 자연... 북한에 정말 자연산 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온갖 네. 아날로그 식품, 아날로그 상품들 네. 이런 것을 우리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탑재한다면 네. 야 이건 정말 네. 가공할 만한 네. 시장이 될수 있겠다라는 그렇지. 생각도 드는데 어. 저는 어. 앞으로 좀 우리 강 기자님하고 같이 제가 오늘은 그냥 러프하게 쭉 <웃음> 북한의 전체 시장 야 북한 시장 음. 북한 상권 공부해요 이거였는데요. 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웃음> 북한 소비자 이야기, 북한 여성 소비자 어, 이야기, 네. 북한 대학생 이야기, 네. 아니면 뭐 북한의 특정한 골목 이야기, 어, 좀 북한에 좋아요. 숨어있는 네. 이런 비즈니스 정보, 시장 정보, 상권 정보를 한번 재밌게 좀 이렇게 우리 <웃음> 시청자들에게 한번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웃음> <그럴까요>? <웃음> 예, 오늘 말씀 정말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아는 <웃음> 전문가 입장에서 야 요즘 좀 오늘 해보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런 거 같아요 소감 한 말씀 왜냐면, 좀. 예. 어, <웃음>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 예. 예. 어, 그 다음에 북한의 무진장한 자원. 그럼요. 네. 예. 그거 플러스 하게 되면 어떤 생산품이 나올까? 예, 예, 예. 여기 앉아 있는 자영업자 한분한 한 분이 예, 예. 그냥 북한에 지사를 하나 두고 오. 어 안전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해도 예, 예. 엄청나게 그 음. 경쟁력이 뭐어 지금 같지 않은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살수 있는 날이 꼭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웃음> 너무너무 정말 흥분되고요. 아, 저는 이게 반드시 우리 수상공인 단위에서 이 남북한이 서로 좀 교역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네. 빨리 좀 와서 이 어려운 자영업시장 돌파구도 마련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야 북한시장 뒷골목에 계시는 북한 사람들하고 현지에서 얘기 네. 나누면서 네. 야그 살아가는 즐거움 저는 너무나 도 <웃음> 느껴보고 싶어서 야좀 북한 상권여행 할 날을 <웃음> 저도 성과을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아, 예. 네. 저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웃음> 앞으로 좀 자주 틈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남쪽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 시장 북한 상권의 뒷얘기 핵심 얘기 아, 팩트 네. 중심으로 <웃음> 한번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